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브로쉐 신상 향수를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요 근래 나온 이 브로쉐 마이 키위 키스예요 이름 그대로 저는 마이 키위 키스라그래서 오리지널 원노트를 사실 기대하긴 했는데 이 향수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향수병은 요렇게 생겼어요 패키지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향수를 소개하기 에 앞서 이브로쉐 오드뚜왈렛 라인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좀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이브로쉐 오드뚜왈렛들은 예를 들어서 녹차 향수면 녹차를 물에다가 푼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로즈면 진짜 장미를 물에 이렇게 푼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저도 마이 키위 키스가 좀 키위를 물에 푼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우선 물에 푼 느낌은 비슷한데 저는 베리랑 키위 안에 있는 흰부분의 씨앗 있잖아요 먹을 때 엄청 신그 씨앗의 향이 났어요 그래서 어, 키위 그 부분을 잘 살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노트를 보면 키위도 안 들어있고 베리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봤는데 레몬, 오렌지, 생강, 리시큐브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시큐브가 뭔지 검색을 해봤는데 레몬처럼 달콤하고 아주 신 그런 냄새가 나는 거라고 해요 리시큐브가 아마 제가 느꼈던 키위의 가운데에서 그씨앗 박힌 거 있잖아요 주변에 그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였어요 진짜 레몬이랑 오렌지가 들어갔는데 베리 느낌이 난다 이렇게 또 오렌지 향이 많이 나네요 오렌지, 약간 베리 키위의 그 가운데 부분을 막지기득겨서 물에 이렇게 이 이렇게 마시는 느낌입니다 이 브로쉐가 그런 물의 맑은 느낌을 참,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드 쪼레시 아, 오드파피움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만약에 이 향수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키위를 생각하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시트러스나 좀 상큼한 과일을 원하신다면 이 향수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도 좀꽤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주 더울 때 말고 초여름이나 늦여름 그때 뿌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신상 향수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흥미가 좀 있으셨길 바라고 뿌려보신 분 있으면 한번 꼭 얘기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브로쉐가 보통 매번 50%씩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는데 얘는 신상이라 그런가 확인을 안해서 18유로? 19유로쯤에 산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뭐 직구하실 때 하나씩 딱 넣어가지고 하셔도 바쁘지 않을 거예요. 여러분들 오늘 흥미있는 영상이 됐길 바라고요.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